i 루트 속이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이라는 거예요. 밖에 나가봐. 아, 얼마나 힘든데? 이제 출근을 했으니까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는 스르트. 아, 또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를 이걸 알려. 아 제가 이거 웬만하면 또 아무도 안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도 힘들게 감사하게 시청해 주셨으니까요 클릭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? 뭐다 집에 이 파우더 하나씩 갖고 계시죠? 그리고 다 집에 또한 대씩 또 이런 거 에스프레소 머신 또 갖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종이컵 갖고 계시죠 집에? 응?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고급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즐겨 드시는 바닐라 라떼. 바닐라 라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가벼운 바닐라 라떼가 있고요. 무거운 바닐라 라떼가 있어요. 가벼운 바닐라 라떼는 무엇이냐면 시럽을 두 펌프에서 세 펌프, 찍찍, 우유, 에스프레소, 샷을 넣은 게 가벼운 바닐라 라떼. 무거운 바닐라 라떼는 오늘 제가 만드는 파우더로 만드는 그런 라떼입니다. 가벼운 바닐라 라떼는 바닐라 향 시럽을 통해서 한 모금을 쭉 빨았을 때코 속에 향만 맴두는 그런 바닐라 라떼가 바닐라 향 시럽을 첨가한 운 바닐라 라떼고요 지금 제가 갖고 온이 파우더를 이용해서 만드는 바닐라 라떼는 눈을 감고 한 모금 쭉 빨아들이면 혀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무거움 무거운 바디감을 자랑하는 게 파우더를 쓴 바닐라 라떼입니다 이렇게 바닐라 라떼는 두 가지 형제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바닐라 라떼를 좋아해서 이 파우더를 돈 주고 샀어요 뭐 인터넷을 보시면 충분히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한 봉지가 몇 그램이냐 무려1 5 9 k 로입니다 이거 하나면 일 년은 먹을 거야. 안녕하세요. 제가 플레인 초거 치즈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 Oh no. I a e m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드리는 건데. 오늘 제가 또큰밥 먹고. 어차피, 어? 어차피 만들어 먹으려고 다 들고 왔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.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. 제가 하는 건 있잖아요. 진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. 아쉬워. 아, 맞다. 이것도 있어야 돼요. 300ml? 300ml 우유 하나? 요걸로 하면 좀 넘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모금 우리가 먹어봅시다. 한 모금. 한 모금 다 먹으면 안 되겠다 밥먹음?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죠 뭐 여러분들 뭐 20대 우리 형님들은 초등학교 그죠? 아침에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면 우유 한 가구가 오잖아요 그럼 그 가구 안에 이제 우리가 우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운 좋은 애들은 쪼꼬유가 들었어 쪼꼬유 먹으려고 얼마나 달려 드는지 그지? 그러니까 쪼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희운우유 먹기 싫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집에서 네스킥 한 봉지 들고 가잖아요 네스킥 타 먹듯이 우리가 그 국민학교 때 교실에 앉아서 하듯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 따줍니다 소주컵 한컵에 파우더를 집어넣고 부어요 근데 한컵 갖고 안돼요 한번 더 넣어볼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에스프레소 샷 하나를 저 안에다가 넣으면 끝이에요 만약에 집에 우리가 집에 뭐 남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에스프레소 머신 뭐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어안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뭐네스프레소 머신, 뭐 돌체인 고스토,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, 뭐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, 뭐 그랬을 경우 뭐 그것도 없다. 그러면 카누, 카누 한 봉을 까서 소주잔 분량만 희석을 시켜서 넣으면 똑같습니다. 뭐 없어. 끝입니다. 음. 지금 내가 되게 편하게 만들고 되게 쉽게 만들고 되게 성의 없이 만들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 진실성이 떨어지고 레시피적인 측면에서 뭔가 의심이 간다 생각하고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요거 요대로 안 만들어 드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있어 보이게 못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좀 있어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까 있어 보이는데 담아 볼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있어 보이나요? 응? 더 있어 보이게 해볼까요?